히앤 okay, 잘 부탁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웃음> 날씨 조금 좋아요. 오늘은 날씨 조금 좋아요? 너무, 너무 좋아요. 어, 그러니까. 너무... 어제, 어제도 되게 좋았던데? 네. 예. <웃음> 그래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아. 지금부터 네? 아, 아, 9월까지. 9월까지? 예. 날씨 지금부터 9월까지 날씨 좋아비 많이 안 와요? 아니요. 장마 때 10월부터 12월까지. 아, 비 많이 와요. 10월부터 12월? 네. 아, 그 다음에, 나란시의 장마입니다. 아, 장마? 네. 야, 장마라는 단어도 알아. <웃음> 아, 재밌네. 자, 차는 이렇게 뒤쪽에. 단항에 있는 베베식당, 베베식당이에요. 네. 여기 한국 음식이 좀 먹을만하고, 그 다음에 가격도 정말 괜찮다고 해서 네, 한번 와봤습니다. 자 다낭에 있는 한국 식당에 왔어요. 평이 좀그 구글 지도에서 좋아가지고 저도 처음 와보는 거라 그냥 뭐 오래 있다보면 한국 음식 땡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히엔 기사님이랑 같이 왔는데 이집에 메뉴 한번 좀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구글 지도에서 그냥 누가 리뷰 쓴 것만 봤는데 뭐 여기 뭐 제육볶음 얘기 많이 하고요 삼겹살이 이게 1인분이겠죠? 1인분에 12만동이라고 나와있어 우리나라도 6천원 조금 안되는 거죠?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닭발도 팔고 갈비찜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우리나라 그뭐 뭐야? 여기 보쌈도 있네요 아, 두부김치 두부, 두부김치. 네. 갈치구이는 우리나라가 좀 비싸잖아요 제주도에서도 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0만동이네요 5천원 정도 그러면은 뭐 양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먹을만 은 하겠죠 5천원이면 그 다음에 닭도리탕 오뎅탕, 닭백숙, 뭐 불고기전골, 뭐 김치찌개, 우리나라 돈으로 5천원, 청국장도 있어요. 5천원, 된장찌개도 5천원, 미역국도 5천원, 고추장찌개도 5천원, 1 0만동 그러니까 베트남 물가에 비해서는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좀 비싸게 느껴지겠지만 뭐 5천원이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괜찮지 않나요? 해물 된장찌개, 이건 6천원, 아, 비빔밥도 있어요. 사진이랑 똑같이 나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똑같이 나오겠죠? 떡볶이도 있고, 네 김밥, 김밥 2,000원, 뭐 한국이랑 똑같죠. 오므라이스, 네 8만 동이니까 4,000원 정도 하겠네. 그리고뭐 김치볶음밥, 라면 2,500원, 라면도 있어요. 여기에, <웃음> 그죠? 네. 그 다음에 계란말이도 있고, 뭐 물만두, 노가리, 먹태, 아 먹태까지. 이야, 뭐 없는 게 없네요. 가격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른 다낭에 있는 한국 식당에 비해서는 근데 어 여기 뭐 그냥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음식을 나 보면은 네 한번 또 먹어보고 또뭐 찍어보도록 하죠. 오케이 엔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음식이 하나씩 네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시킨 게 지금 제육볶음이죠. 요렇게 제육볶음. 뭐 양은 네뭐 괜찮아요. 거기다가 반찬으로 김치도 나오고, 이거는 파김치인가요? 그리고 깍두기도 있고, 쌈장도 있고, 그 다음에 마늘 자른 거하고 고추도 있네요. 이거, 히엔 이거 베트남, 베트남 고추? 네, 베트남 고추 베트남 고추? 매운 거? 네. 아, 음, 오케이. 음. 자, 아무튼 일단 제육볶음 먼저 나왔는데 한번 먹어볼까요? 히엔! 네, 알겠습니다. 어. 히엔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김치맛 김치 맛있어? 네 김치맛이요 음 제육볶음도 아이고 고추장 맛이 좀 세긴 한데 어... 맛있는데요? 제육볶음도 먹어봐요 먹어봐 그리고 얘기 좀 해줘 맛있는지 어때? 음, 맛있지? 음와이제 맛있네요 먹을만해요 <웃음> 음, 5,000원 가격 괜찮아요 어. 김치도 음. 맛있어? 김치 여기서 만든 건가? 이따가 물어봐 줘요 음. 여기서 직접 만들었는지 저는 파김치만 먹을게요 아우 시큼하네 음. 근데 여기는 음. 이거 물김치가 물 아니라 깍두기 깍두기예요 깍두기 음. 깍두기도.. 아총각김치도 있네요 깍두기도 비슷해요 그리고 물어봐 김치 직접 만들었는지 물어봐 주시요에마 야! 물어봐 밥도 나오는데 밥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만든 거냐고 김치 직접 김치 만 김치 만만 아, 여기서? 네. 아, 오케이 고마워요 아 김치도 여기서 직접 다 담그나 봐요 근데 막그렇 그, 그 깊은 맛은 아니더라도 어 괜찮아요 맛있어요 먹을만해요 밥은 이거 베트남 아베트남쌀밥이 네, 반찬 대박이네요 <웃음> 계란후라이 두개 우리 두명 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호박 두박. 호박 전그 다음에 이건 두부하고 뭐 양배추 간장에다가 볶은 거 같은 그런 게또 나왔어요 반찬으로 야이집 좋은데요 와 이거 괜찮은데요 예. 네. <웃음> 어, 여기 사랑합니다. 된장도나와요 어, 된장, 오케이. 된장찌개도 지금 한번 찍어볼게요. 어. 아, 이거? 아, 된장찌개 사이즈는 제 손이 요만하니까. 네, 한 손바닥보다 조금 더큰것 같아요. 근데 이거이거 네, 10만동? 10만동, 맞아, 맞아. 10만 동. 요거 10만동, 요거 5천원짜리예요 된장찌개도 한번 희엔 희인 먹어봐. 희엔이 맛을 한번 볼게요. 네. 어때? 맛있어 오, 괜찮네. 괜찮아요. 오, 음. 오 맛있는데요, 네. 약간 해물 된장찌개 같은 느낌도 나고. 어. 오케이. 자, 그러면 오케이. 다 음식 괜찮으니까 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도 맛있게 먹어요. 네. 지금 또, 또 쌈이 나왔어요, 이렇게. 네. 이게 우리나라 상추랑 은 약간 틀리지만 또 거의 비슷해요. 그죠, 상추? 요거에다가 요 제육볶음 싸 먹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내는 돈이 20만 동. 그러면 만원, 5,000원, 5,000원씩 이니와 너무 괜찮은데요? 잘 먹겠습니다 아다 먹었어요 제가 웬만하면 음식을 안 남기거든요 양도좀 되게 많고 그런데 이 집은 음식이 꽤 많이 나와요 종류도 많고 그러니까 뭐 그닥 그렇게 비싸다고는 전혀 못 느끼겠어요 5,000원씩 뭐 이라고 해도 베트남 물가랑 비교를 해도 나오는 거에 비하면 그리고 아까 전에 된장찌개에 그 해물맛이 난다고 했는데 바지락이 바닥에 쫙 깔렸네요 어쩐지 바다맛이 난다고 했어요 아무튼 음식이 남았어요 세상에 저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럴 수가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왜그 월남 그 전쟁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할때 한국 사람들이 왜그 베트남 사람들 뭐 총으로 쏴 때문에 네. 그래갖고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되게 싫어한다고 어디서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거 지금도 싫어해? 아니 싫어 아니 왜왜왜 왜? 왜냐 이거 미국, 미국 미국 미국 군인 때문에아 미국 군인 때문에 네. 미국 군인 미국, 때문에 어. 왜냐 지금은 어. 그한 한국 한국 한국 나라 안에도 왔어요 안안도 아. 왔어요 그래서 아. 한국이 많이 도와줬어 베트남을 네. 어.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생각 없어요. 친구들, 한국 베트남 친구니까. 아 한국 베트남은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옛날 뭐 엄마들이나 아줌마들 옛날 사람들은 좀 싫어했잖아. 조금 싫어했지. 근데 아, 시간 좀 멀었어요. 아 시간이, 시간이 많이 사, 지나서 40 40몇년 됐습니다. 아 그지 40몇년 지났죠. 네, 기억 안 나왔어요. 아 기억 없고. 어 음. 아,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한국 괜찮은 거죠. 다 좋아하고. 정말 좋아요. 아 오케이. 베트남 사람들 대부분이 다 한국 네. 좋아하고? 네. 오케이. 아, 다행이네. 그리고 베트남이 그 전쟁해도 이겼잖아, 다. 네. 다 이겼지? 네. 막 미국도 이기고, 프랑스도 이기고 했잖아. 네, 우리나라, 그 중국은 음. 중국 천년 프랑스 100년, 미국 어. 사, 30년 동안 전쟁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베트남이 계속... 다 이겼어. 예, 다 이겼어요. 어. 근데 75년부터 75년부... 지시... 우리가라통했습니다 아, 그죠. 70몇 년부터. 통일했죠. 남 네. 남쪽하고 북쪽하고 네. 통일해서 네. 맞아. 네. 음, 네. 그죠. 그, 옛날에는 바보래요. 제가 보세요옛날 아. 아, 얘기는 네. 옛날 얘기니까 아, 그걸로 끝이고 지금은 지금 세대는 그러니까는 네, 세대. 어, 지금 세대는 다 한국 사람 네. 오케이 괜찮고. 네. 아 오케이 아 그렇구나. 알겠어요. 아무튼 지금은 음. 세상에서 다진예요